기계공학과의 박혜원 교수입니다 저는 미래 로봇이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지 그리고 발전된 로봇 기술이 미래의 모빌리티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로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이 계속 발전하여 사람이 가진 운동 성능과 인지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로봇들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로봇의 하드웨어는 유연하면서도 힘이 센 인공근육